너무 나약해 나 아, 너무 나약해 아, <웃음> 안 되겠다. 다른 거 다른 거 내가 적어놓은 거 모르겠어요. 건락 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A 브랙 오프 A길래 한번 해볼게요 Nope. 아 이거 마지막에만 넘기면 가능성 있는 것 같은데? 마지막에 어떻게 쳐야 되지? 아 풀키면요? 풀피 불가능할 것 같은데 밟아야 되지? <웃음> 위에 3노트요 위에 3노만? 위에 3노만 그럼 무조건 친다 오케이 nope. 죽은 것 같아 너무... <웃음> 아주말로 어떻게 해야 될까? 강소닉처럼요, 강막 밟아? 그냥 제 방식대로, 그냥, 그냥 완전 그냥 뭉개 볼게요. 마음속으로 소닉처럼 빨리 움직이자! 라고 생각했어요. 엑스소닉이라고 불러주세요. 콜라 S20 <웃음> 엑스소닉 대구리 <제블이 웃음>